안녕하세요 저희가 2019년에 찍었던 영상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와 함께 리뷰를 해주실 오늘 한분 모셔보겠습니다 어, 지금 처음 보는 영상이니까 음. 제맨 처음 올라갔던 영상 있잖아요 맨처음요프롤로그 영상 아~~ 그거 보고 싶어요 아 그때 때 <웃음> 저는 16살이었어요 아 진짜? 사랑을 받고 희망을 얻고 그런 가슴 아 기특하네 <웃음> <웃음> 아유. 어, 머리 봐 <웃음> 한동안 눌림받았어요 아 머리 때문에? 네 이렇게 대었나그니 아. <웃음> 그러니까 엄청 놀랐나아 이것도 다 올라갔어요? 저다안 봤나봐요 이거 <웃음> 아 이거 아, 이건 기억나요 어. <웃음> 이거는 비가 내려네 맞아요 비가 내려요 날... 네. 그때 비하인드가 있었다 네 뭐. 제가 원래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되게 오래 전부터 기백하고 있었잖아요 응. 제가 홍대 나들이를 가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었었어요 VR도 처음 해보고 와 <웃음> 어, 진짜 내려고 있는 제가 빵을 좋아해가지고 빵집도 가서 빵도 먹고 뭐 <웃음> 음 그랬는데 결국 쓰지 못했다는 <웃음> <웃음> 결국 인트로에 이렇게 조금씩 들어갔다는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여기 기억에 남는 게제 앞에 헤이즈 선배님이 앉으셨어요 제 앞으로 막 생선이 나왔었는데 생선 막 이렇게 까시 발라주면서 이거 이거 먹어요 해주셔가지고 전 이렇게 감동받았었어요 <웃음> <웃음> 이니버설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라는 음. 영상 가장 사랑, 사랑을 많이 받은 노래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이것도 한번 같이 보면은 오랜만에 아, 오랜만에 저 이때 엄청 떨렸거든요. 발렌타인데이 음. 맞죠? 그때 이문세 선생님이랑 슬픈 사랑의 노래를 음. 같이 불렀었거든요. 봤는데 다른 노래는 음 완전 처음이었어요. 근데 이때 공연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. 뭔가 교감이 되는 듯한 그런 이요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혹시 언제가 어, 스피치를 했을 때, 음 스피치를 했을 때가 불꽃축제, 아, 원래 여의도 불꽃축제 그거 하는 날이라서 그거 딱 맞춰서 하려고 무상에 올라가서 어, 계속 기다리다가. 아 이때다 하고 찍었는데 불꽃이 안터지는 거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한 한 7, 8 아, 아 7, 8번이 뭐예요 불꽃이 빵 음, 터지는 아, 거고 아 이때다 이거 쓸수 있다 <웃음> <제가> 저도 <웃음> 부르면서 그 생각했어요 댓글에 영어 발음이 안 좋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인투디어놓 댓글에는 어, 영어 발음이 응. 너무 좋다 이런 댓글을 음 해주셔가지고 제가 스스로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뻤어요 아 지금 팬분들이 칭찬하시니까 <웃음> 네 <웃음> 최대한 그 나오미 스캇의비니하라고 <웃음> 노력했어요 <웃음> 스피치리스 비하인드 컷을 한번 저 오. 너무 리얼하면 어떡해요? <웃음> 네, 표정이 진짜 리얼하겠네 <웃음> 진짜 리얼하긴네 <웃음> 어. <웃음> 사실은 모르고 있던 건 뭐예요? 아 뭔가 기억 나는 것 같아요. 이거 두고 안 터지셨겠죠? 어. <웃음> 바로 뒤절함아 이때 뭔가, 뭔가 뭔가 이상했어요. 뭔가 다들 웃고 계시는데 <웃음> 진짜 많이 화났네. 화가 많이 났어. 많이 화가 났구나. 아 이거 제 아, 내 얼굴만 있어서 그리고 다들 이렇게 아, 표정이 맞아, 맞아. 안 좋아하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시? <웃음> 그것도 봐도 돼요? 팬분들한테 처음 인사영상을 보냈던 때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유가 있어요? 혹시? 아니요 이것도 한동안 못 봤어 아, 못본 영상 <웃음> 핫마력이 딸려서 <웃음> 되게 하트가 많이 무너졌있는데좀 <웃음> <웃음> 보고 싶은 것좀 하나가 홍대에서 버스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음. 솔직히 버스킹 한다고 했었을 때 어땠어요? 기분이 좋기는 했어요 음. 가까이서 볼수 네. 있고 버스킹을 한,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었 음. 연습을 되게 열심히 음.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건 실수 안 하고 그냥 즐긴다 그럼 저는. 영상 한번? 네 그렇죠. 아, 이거 부르자마자 사람들 이렇게 딱 음,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가고 맞아요 되게 멀리서 찾아와주신 팬분들도 음. 계셔서 이때 신나가지고 갑자기 이게, 이게 텐션이 점점점점 네, 점점 올라오는 거구나 해.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 눈을 하나하나 맞추면서 아 노래를 부르는게 계신데 그 아시는 분 있어요? <웃음> 맞아요. 이때도 멘트를 연습해서 갔었던 거예요? 아니면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막상 가니까 기억이 안 네, 나세요?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아 그냥 나오는 대로 음. 나오니까. 아세요? 이것도 제가 어쩌다 보니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제 앞으로 2020년 저희가 경자년 들어오면서 또 다양하게 영상들을 도전나 하려고 하는데 윤희양이 한번 이거는 도전해 보고 싶다. 그래 좋는데 취미를 드리고 있어요. 제 작사 성장기 지금 그러면은 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? 아니면 은 시를 쓰고 계세요? 나름 가사라고 하고 싶은 시를 쓰고 있어요 음... 그리고 사람들이 잘때 들을 수 있는 ASMR 이런... <웃음> <웃음> 아니면 은막 음... 소곤소곤 속닥속닥 하면서 막 얘기해 주는 음... 거 있잖아요 먹는 거 하고 싶어 <웃음> <웃음> 구독자 몇 명이잖아 집어줘요? 구독자? 음... 괜찮은데요? 구독자 올해 2만명 <웃음> 2만 2만명? 2만명은 너무 포부가 적다 5만명 5만명? 꼭 크게 가져가라 그랬어아 그거요? <웃음> 네 올해 실버버튼 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? 팬 여러분 어, 2019년에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2019년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웃음> <이렇게? 웃음> 감사합니다 안녕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다음에도 나오겠다는 욕심을 드러내습